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방향성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나오는 자죠.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알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선지자의 기도죠 선지자의 기도란 뭘까요? 선지자가 하는 기도 참 쉽죠? 창세기 참 쉽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기도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기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며 기도하니까 아, 아,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살고 또그그 그 아내와 그 집안 여종의 그 태가 열리는 출산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죠?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비멜렉이 살고 또그 집안에 다쳤던 태가 열리는 일이 왜 생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는 그이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이 선지자의 기도라고 어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비멜렉이 살아나고 어그 집안의 태가 열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지는 것이 선지자의 기도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18절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을 볼까요 이 선지자의 기도가 왜 응답됐는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 이더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게 했어요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태가 닫히는 어려움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이 태가 열리는 일을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사라의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라의 이것저것 뭐 그런 게 아니라 언어를 보면요. 그냥 사라 때문에예요. 사라의 연고로. 사라 때문에라는 말을 구속적 그그 그 의미 함축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뭐죠? 어, 사라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라 때문에 어, 지금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신 거예요. 왜요? 여기 사라에게서 나와질 예수는 에, 바로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씨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아비멜렉기 살고 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가 열렸다 아 기도가 어, 능력있네 기도하면 되네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에,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고 알려졌느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다쳤던 태가 열려지게 하는 이유 속에 아 바로 사라 속에 누가 있음을 어, 오실 메시아가 있음을 그리스도가 있음을 에,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어, 나의 말씀에 대한 초점, 나의 기도에 대한 관점. 이것이, 아, 기도 응답 받았다. 아, 나 말씀 알아들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식이 되고 또그 기도가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은, 음,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멀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라고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참 기분 좋은 또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말씀으로 보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그렇죠? whatever 그냥.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겨지진 않죠 믿겨지지는 않는데 믿고 싶죠 여기 무엇이든지는 사실은 무엇이든지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안 구하면 천국 가서 억울할 거예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붙죠? 그앞 구절이 조건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아거 무엇이든지는 아니야. 뭐 이게, 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무엇이든지는 아니야. 무엇이든지가 다 가능해요. 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를 가진 자로서 무엇이든지 돈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 이게 좀 수준이 낮은 저급한 기도 아닌가 진짜 저급한 기도는요.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것을 쭉 나열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그럴듯한 종교성으로 가는 바리새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치졸하고 추잡하고 하나님 앞에 아 아주 더러운 거죠. 예수님을 안에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 뜻이 에, 내 안에서 녹아지고 사로잡힌 그 가운데서 나에게서 하지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아프면 하나님과 아픈 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하면 기도할 수 있고 누구처럼 에, 결혼을 위하여 얼마든지 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말씀에 내가 따라서 어, 하고자 하느냐라는 그것이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로 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기도하는 것에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요한번 16장도 가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 세례가 벌어진 날.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지고 알려지게 된 그날,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진 그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자, 중생을 한 자, 거듭남이 이루어진 자가 무엇이든지예요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가진 자고 예수가 있는 자고 말씀이 내 안에 뜻이 되어진 자가 하는 그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서는요. 이게 쉐미라고 그래요. 좀 분석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게 잘게 씹어져서 내 안에 소화되어진 말씀이란 뜻이에요. 쉐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된 음식이에요. 내 이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거듭난 자가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안다 내가 어, 내 믿음으로 어,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중생했다는 말은 그겁니다 중생했으니까 죄도 생각 안 나고 중생했으니까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 중생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새로운 마음이 심겨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관심을 갖습니다. 중생한 자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이 환란이 왜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왜 허락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고 성령의 믿음을 받은 자예요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선지자의 기도고 또 신약의 교회의 기도예요 성도가 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의 영광으로 구원받았고 회복받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만인 제사장 기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구원받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다고 쳐요. 정말 중생하기 전에 초신자로 그냥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세요. 그런데 중생하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란에 대하여 해석하고 분석하여서 잘게 잘게 씹어서 내 안에 소화가 되는 예수의 이름을 갖는 그 기도.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성도의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선 자는 초점이 달라야죠 내 원함 내 자기 욕망 나의 소원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중생한 자의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세상도요 불교도요 가서 소원을 비릅니다 지극정성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찬물로 그것도 하고 흰옷을 입어서 그냥 놀래키기도 하지만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그 촛불 켜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 지극정성을 해서 어때요? 자기 소원 하나 이루려고 하죠. 중생한 성령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이것은 다른 겁니다. 내 원함,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함, 나의 기대에 대한 성취 이게 기도라면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이유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은요 우상이에요 어,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오늘 17절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에, 통해서 일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너가 산다. 아, 아브라함이 아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서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이 살고 그 집안의 모든 태가 열리는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신 안에 들어왔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식 준다라는 이 이삭 아 이거 내가 원하는 이삭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속의 씨구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씨를 보호하시고 이 씨를 위하여 아비밀에게그 집안의 그 모든 그 후처들 모든 것들의 태를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열려지는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일이 뭘까요. 그동안 내가 이삭을 붙들고 하나님 쫓아오고 이삭 달라고 했던 나의 기도들은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상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우상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여기서 이삭이 우상으로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 받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두말 소말 없는 거예요. 이삭이 우상으로 발견되고 이삭이 우상으로 깨지는 이 일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기도 속에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어, 교회의 기도, 신약에 와서 성도의 기도도 선지자로서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아지는 기도,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기도, 어, 그 기도가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아지고 태어나지고 예수가 나, 나타나지는 기도 예수가 드러나지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선포되어지고 완전하게 드러난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은 이, 이 지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여전히 죄가 생각나고 있고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성령이 들어온 이 땅. 이 땅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이게 선지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안에 정말 새로 타원하기 전에는 그저 내 욕망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 내가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나를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소원의 목적이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기도, 뭐 신앙, 예배 다 나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이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고 홀딱 뒤집어 놓은 다음에 우리 안에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서 비로소 우리만이,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관심이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대로 사냐? 그건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기 전에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부터 물어야죠. 아주 믿음이 좋은 척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전도할 자 전도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그냥 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할게 없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인데요. 아주 뭐 한때 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뒤집어놨죠. 그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역대상 사장 말씀 가지고서 야베스가 한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과합니다. 하나님 어,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이라는 게 지역인데요 이 어, 비즈니스를 넓혀주시고 어, 집을 한 채인데 한채 갖고는 좀안 돼요 어, 렌트비 올라가니까 이쪽 렌트 저정 하니까 집한 서너 채 필요해요 그래서 집도 더 넓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 자체가 없게 하는 그런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그냥 야베스의 뭐 기도처럼 해서 기르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굉장히 그 파워풀한 능력의 기도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편들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란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 한, 어떻게 해도 못 저기 지켜주셔. 그리고 근심도 없어. 오, 대단해. 여러분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서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어, 세상 사람들이 볼때아 우리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이들에 대해서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저들은 정말 어떻게 건들 수가 없구나. 그러던가요. 그렇게 야베스 기도 붙잡고 기도한다.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 헛방구 칩니다. 헛수듬 칩니다. 어? 뭐. 어,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데 왜그 모양이야. 에, 기도했는데 왜 망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펴준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해요. 그런데 그 조롱받으면서 야베스의 그 기도 붙잡고 이게 기도인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일 못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사람은 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 중생을 모르는 자에게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가 허락됐어요 예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나를 깨운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게시된 자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따져 물으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광, 은혜만을 위하여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속에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욕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린다고 이렇게 목사로 살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되는 데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따져 묻는 것에 대하여 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네가 알았니? 그러면 내뜻 가지고 내게 와서 물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에 대하여 그 문제에 답을 못 주는데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나에게 이 근심의 환란을 지금 왜 겪고 있는지 나에게 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 같은 벌레 같은 우리들의 그 따져 묻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명해 주시냐고요 기도예요 이것이 이래도 기도를 안 하겠다고요 이래도 기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환란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예수님과 천국 주시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항복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예수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좋은 것으로 믿잖아요 내 원함 내 소원대로 해주는 예수 믿잖아요 중생하고 나면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이것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진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내 뜻, 내 원함, 내 간절한 바람이 니거안 네 돼. 너 그거 못 이겨내. 못 감당해. 그러니까 내게 와서 물어라. 내게 와서 눈물 쏟아라. 내가 그 아픔 만져줄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똑바로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로 기독교 신앙을 첫날백날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직접 말씀의 기록자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예수님 이 직접 그러셨어요.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지금 말씀을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느 부류가 많다 적다는 제가 말 못해요. 예. 예.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이 분석되어지는 말씀이 쉬워요. 왜? 내가 내가 정말로 찾고 바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그 예수님을 통한 나의 구원을 만나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찾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보건강설에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천국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쉽죠. 잉.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이해하고 이제까지 자신이 뽐에 태고 왔던 신앙 안에서 알, 알고 왔던 그 안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자꾸만 습득하려고 하고 내 안에 이전에 갖고 왔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산소망을 붙들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와, 여기서 왜 갑자기 예수가 나와 아 여기서 왜 갑자기 무슨 음? 에,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 어렵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종교적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말씀이 쉬울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즐거이 해요. 하나님의 원함을 말씀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원함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이 하나님의 원함이 선하시다 믿붙시다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셨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서 그 뜻을 내 뜻되게 해요 그리고 그 뜻이 흘러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흘러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원함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요. 기도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실래요? 선지자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팔날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 팔날이라는 뜻은 중재하다, 중간 역할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팔날이죠팔날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멜렉이 살아나고요 또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되어서 출산하게 됩니다 어, 선지자의 기도 어, 신약의 교회의 기도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원함이 알려졌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자시, 아브라함의 자신의 원함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흘러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 사람의 생명이 살리고 그리고 막혔던 그 집안의 재앙이 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팔날입니다 민숙이 21장에도 우리는 이팔날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21장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를.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원망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팔날입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팔날함에 중재기도함에 중간 역할을 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 이 죽음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팔날의 역사 중재하는 기도의 역사를 하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쳐다본 즉 살았죠. 살아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 불뱀한테 물렸어요. 이, 이 진짜 그런데 그그 그 불뱀한테 물린 것에 대하여 처방하는, 살아나는 중재하는 방법치고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불뱀을 물린 불뱀을 잡아가지고 어, 짓 입게 가지고 그것을 상처난 부위에 발라라. 그러면 이제 불뱀들 막 잡으러 다녀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쉬웠을 거예요. 다려 먹어라 하든지. 네? 보약이 되게.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불뱀의 같은 모양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으래요. 노은 저주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에게 죽음을 주었던 그 불뱀, 다시 보기 싫은 그 그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비방거리가 되는 노 높은 곳에 달아서 그걸 쳐다봐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가 십자가 위에 노뱀처럼 높이 달려져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살리려고 하는 진정한 살아 살리시는 아살 방법이었잖아요 뭐 기도를 통해서 대체 반짝 목숨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중재기도, 팔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팔랄함에 아비멜렉이 살고 아비멜렉 가문의 태가 열렸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라 때문에, 사라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모든 가문에 그 있었던 그 태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팔랄함에 그것을 열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오늘 민숙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그냥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이 방법일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게 할까? 예수를 믿으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살아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지자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서 내 뜻되어지게 하는 일이 내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함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져서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고난에 대해 환란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격적 항복이 이루어져서 예수를 갖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얻은 이답을 가지고 환란을 있는 자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중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냅니다. 예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를 살려낸다 근본적으로 살려내서 예수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산소망으로 붙잡게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을 가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려고, 그죠? 기도하라고 지금 성전을 올라갑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기도가 음, 그 스,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예, 구제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 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이그늘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제를 요청하는 구거라는 예, 한 거란뱅이 예, 이에 대해서. 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국어라는 예, 이에 대해서 사절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뭐뭘 그,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돈줄수 있는 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그 다음 절에 나타나죠 그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우리를 보라 했던 그들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죠. 여러분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분석되어진 잘게 잘게 씹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하나님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드러나지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에 대하여 그의 간절함과 바램은 물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물질인데 하나님의 원함과 소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와 요한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원함이 자신의 뜻과 생명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뜻을 성취시키죠 여러분 이게 팔날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구제예요. 실제로 살리는 거예요 어, 내게 있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어, 그, 어. 우리가 음, 선지자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첫째는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드러나지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거죠. 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도움을 요청하는 구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미문에 있는 이 우리 교회 바깥에도 우리의 구제의 대상입니다. 등록 성도만 우리의 교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저바깥에 자연인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주어야 돼요. 진짜 구제는 뭐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 교회의 구제가 필요하다 얘기했을 때는 정말 그, 그를 담당했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실무지안들은 함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어,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 아픔이 무엇인지 나누고 듣고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뭔지를 듣고 예수를 줘야죠.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돈을 줘도 그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음, 비밀스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오른편. 예수가 있는 편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인데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실제적이지 않죠 오늘 아부,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함에 아비멜렉이 살고 그 집안의 태가 열리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무력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지고 이런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요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선지자의 기도로 가르쳐진 바두 가지 첫째는 오늘 18절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다. 어, 사라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는 사라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어, 예수님을 알려주는 기도죠. 알게 하는 기도. 예수님을 에, 드러나, 에, 알게 해주시는 기도. 또 하나는 17절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낳게 되는 일을 하죠.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그 팔날 중재하여서 어 모세의 중재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의 중재처럼 구제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오늘. 창세기 20장은 요 단순히 아내를 또다시 팔아먹는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믿음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 안에서 기도로 팔날로 흘러가는 예수가 드러나는 우상이 이삭이라는 우상이 깨진 아브라함 안에서 벌어진, 일,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창세기 22장의 에,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에, 과감하게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이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것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에만 사로잡혀서 내 원함에만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세상 기복적인 기도 이것은요. 중생을 경험한 자는 그런 기도에 절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신앙의 방향에 초점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풍성하고 기도는 나의 삶 속에서 차 안에서 이부자리 속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으며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땅한 성도의 교회에 기도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낸 자기 백성들에게서 듣길 원하시는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것에 대하여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에 대하여 찾아 들어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여쭙겠습니다 이 뜻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함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덤벙덤벙 뛰엄뛰엄 그렇게 겁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이 거듭난 영 거룩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되어 우리 것이 된 자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러게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원함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되게 하는 이 싸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울부짖는 이 기도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인 이곳에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서 나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과 나의 귀한 에덴의 권속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부여받고 펄쩍펄쩍 기뻐 뛰노는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선지자의 교회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기도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다 받는 하늘 영광의 기도 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늘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증거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